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가를 위한 창업 스킬 오늘은 제 3강 성공 창업을 위한 피칭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금이 필요한데요 정부 과제든 아니면 투자자가 됐든 아이디어를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피칭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피칭 덱, 어, 피칭 덱의 뜻을 살펴보시면요. 자 피칭은 던지다, 그리고 덱은 발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칭 덱이라고 하면 투자자에게 내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내 핵심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IR하고 같은 건가요? 어, 기업 설명회랑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기업 설명에서는 뭐 회사 연혁 그다음에 회사 소개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담겨졌다면 이 피칭에서는 목적이 우리 아이템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음 미팅을 잡는 데까지 있으세요. 자 투자자와의 미팅을 잡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대한 내용보다는 쇼의 형식으로 10분 이내로 아주 강렬하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압축이 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핵심 가치와 투자 가치를 아주 짧고. 굵게 설명해주는 그런 형식의 쇼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피칭 덱을 만들기 전에 구성하실 때꼭 알아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자, 우선 스토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저희 회사는 어떻습니다 뭐몇 년도에 설립한 회사고요 이게 아니라 네, 강렬한 스토리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자,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밀키트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때 이제 스토리. 1인 가구는 자, 내가 혼자서 밥을 나가서 먹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음식을 하려니까 버리는 양이 더 많았어요. 또 뭔가를 시켜 먹으려고 했을 때도 양이 너무 많더라. 자, 이러한 개인의 경험이라던가 스토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장성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고충이 많다. 근데 이런 고충을 겪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1인 가구의 뭐 숫자라던가, 그 다음에 뭐 식비, 매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바로 시장성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해결책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준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1인 밀키트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해결책이 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구체적인 기능 그다음 뭐 디자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나오시는 것보다 핵심 가치랑 해결책 굉장히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앞서 했던. 사업 계획서라던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피칭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창출과 마케팅 혹은 영업 계획인데요. 자, 어떻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건지, 그래서 어떤 판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매출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릴 거고, 또 어떠한 프로모션을 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단 구성은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 창출과 마케팅 그리고 영업 계획들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칭의 목적은 어, 결국에는 네, 미팅을 잡고 투자를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이런 아이템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언젠가 이렇게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의 규모와 그 다음에 사용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칭덱을 만드실 때이 다섯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피칭덱, 실제로 작성을 하시는 5단계를 살펴볼게요. 자, 5단계 피칭덱 구성 예시를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오프닝 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주시는 거예요. 자, 피칭은 굉장히 강렬하고 그 다음에 쇼, 인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어떤 어떤 회사입니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네, 한, 한 문장으로 네, 특징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살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네, 스토리하고 비슷하죠. 자, 추진 배경이라든가 문제점. 자, 우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어떤 어떤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결책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자, 아까 1인 밀키트라고 했으면, 이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뭐 삶의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목표, 그다음에 해결책 그리고 핵심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뭐 상품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군의 어 그런 서비스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핵심 단어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3단계에서는 핵심 단어를 반복해준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 그 다음에 규모, 이런 시장성 평가예요. 자, 근데 이거를 저희는 매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정량화되게 표현을 한다고 라 했습니다. 자, 정량화되게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용은 뭐 이런 예를 들면 뭐 2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면 그 중에 5억 정도는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몇년 이후에는 매출이 5% 증가합니다. 이렇게 정량화, 수치화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날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치랑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시장성도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저희에게 필요한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랑 비용이랑 그리고 희망 금액을 알려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이 비용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칭 덱은 일단 기본적으로 5단계가 되시고요. 여러분이 피칭 시간이라던가 조금 대상이라던가 어 특성에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셔도 되고 한두 단계를 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5단계가 있다. 기억해 주실게요. 네, 그럼 5단계 피칭 댁 구성을 저희가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이 창업 아이템, 그다음에 피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은 에어비앤비라고 불리지만 예전에는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그래서 간이 침대와 그다음에 아침 식사. 네, 이렇게 이제 서비스 명이명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시작은요. 이 20대 평범한 두 학생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자,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방이 동나더라.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에 빈 방을 제공을 하고 어, 자신들의 아파트를 제공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게 됐고요. 자,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의 사업의 시초가 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매출이 많이 나고 이렇게 성장한 건 아니었었고요. 처음에는 사용자 100명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사업을 키워가는 거죠. 이제 수익이 날수 있도록 자, 1년이 걸렸고요. 어, 이후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최근에 잠시 주춤을 했었지만 현재 에어비앤비의 누적 이용객은 7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불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단계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1단계에서는 사업 소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어, 그런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자 일단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한 줄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명 어, 여기에는 여러분의 뭐 제품 혹은 서비스의 이름이 되실 거고요. 에어비앤비는 초기에 에어베드앤 브렉퍼스트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바로 이 밑에 한 줄이 중요한데요.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현지인의 방을 예약을 하세요. 무엇보다 호텔보다는 자, 이게 바로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였겠죠. 그래서 호텔이 아닌 현지인의 집을 이용을 하세요라는 그 가치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서비스명. 자, 클래식 음악 포털 모짜르트다. 자, 여러 가지 모뭐 포털이 있지만 저희가 계획한 서비스는요. 자, 클래식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네, 클래식 음악 포털 모짜르트다. 자, 이름까지는 다들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는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언제 어디서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 혹은 언제 어디서나 클래식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가치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는 사업 소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서비스명 그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추진 배경 그리고 문제점 제시인데요 세 가지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에어비앤비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 여행객들은 자첫 번째는요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꼭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가격에 꼭 구애를 받기 때문에 자 여행자는 가격에 민감하다 가격이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한 가지 나왔을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라고 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아,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호텔은 찾기가 어렵다. 자, 호텔은 어딜 가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만의 그 지역만의 이런 문화적인 특색을 느낄 수 있기가 참 어렵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여행객이 아니라 호스트의 입장에서 했어요. 자, 방이 남아 돌거나 집에 방이 하나 남아 있거나 혹은 내가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호스트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가 잘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제기는요. 가격을 중요시한다. 두 번째는 특색이 잘 없다. 세 번째는 여분의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추진 배경이랑 문제점이 됩니다. 자, 3단계는 해결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행자는 일단 가격에 민감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행자에게는 가격을, 돈을 절약하게 해주자. 첫 번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호텔에서는 어떤 특색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를 공유하게, 어, 그 지역의 특색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떤 게 되겠어요? 자, 호스트가 돈을 벌 기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방이 남거나 어, 여분의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 되시는 거예요. 자, 해결책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 제품의 특성들이 다 나와 있다라는 거 캐치하셨죠? 네. 자, 그런데 뭐가 빠져 있으세요? 어떻게가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을 절약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화적 특색을 느끼게 해 주자. 그다음 수익을 올리게 해 주자. 근데 어떻게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넣으셔야 되는 게 바로 문제 해결 형태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웹 플랫폼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살펴봤을 때는 중간에서 우리는 해당되는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 제시는요, 이런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형태와 같이 함께 뭐를 통해서 해결해주겠다라는 거를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자, 삼 단계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4단계는요 시장 현황이랑 이제 사업 규모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정량적인 분석이 있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사를 해주시고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수치가 등장을 해주셔야 돼요 예상치라던가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뭐를 조사를 했냐면 자, 첫번째는요 자 여기 프렉스리스트 o m 이에요 자, 보시면 이 사이트는 자, 미국에서 사용, 시작돼서 현재 이제 86개국의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온라인 벼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7월 9일에서 7월 16일, 네, 뭐, 방학기간 정도가 되겠죠? 자,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런 물건을 많이 올리는데 등록됐던 임시 숙소의 수가 5만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의 수가 5만 개가 된다라는 거는 일단 공급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Couchsurfing.com인데요. 자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는 사이트냐면 어, 무료로 방을 제공을 해주고 대신 숙소를 제공을 해주고 서로 이제 문화 교류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사이트예요. 여행객에게 우리의 집을 뭐 방을 하나 제공을 해주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문화 교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이트의 잠재적 고객 회원의 수를 보니까 어, 잠재 고객의 수가 66만 명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정량적인 이 분석을 제시를 하실 때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탐, 쌈, 그다음에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첫 번째는요. 자 그러면 전체 시장이에요 탐은 그래서 20억이다 여행을 예약하는 사람들은 자 이건 전체 시장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행과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유효 시장이 있어요 자그 중에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사람은 저희의 고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 유효한 시장을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사람들은 5.6억 명이 되더라예요. 자,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효 시장의 고객이 전부 다 우리의 고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썸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타깃 시장. 자, 그럼 온라인 중에서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8,400만 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해 주고 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5단계 이제 투자 유치 제안 인데요 자 저희는요 1년간 8만 건의 거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5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초기 자금으로 그리고 1년에 8만 건 이라고 했는데 한 건당 발생하는 수익이 25달러 다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매출이 200만 불이 된다 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네 대략 5억을 투자 받아서 20억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결과 2009년에 세콰이어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투자 유치 제한까지 바로 이 피칭의 5단계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칭할 때 조금 아셔야 되는 몇 가지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단문으로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시면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 되실 때는 꼭 잘라서 네, 여러 개의 문장으로 잘라 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퍼즈 멈추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뭐하고요. 이러이러 왔습니다. 저희 그룹은 뭐뭐하겠습니다. 쭉 가면 은 임팩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앞 아니면 모든 문장마다 한 박자씩 쉬어 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대본 한번 어 실제로 따라 읽으면서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 자 어려우시면 다른 거는 모르시더라도 이 속도만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중요한 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속도를 조절을 해 주시는데요 자 우선은 네, 빨리 해도 되는 부분은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피칭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느 부분을 천천히 해야 되냐 바로 이 어려운 내용들 자 우리 회사의 이름 당연히 천천히 강조하셔야 되고요그 다음 수치 그 다음에 서비스 명, 이런 것들은 천천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실게요. 네. 그래서 퍼즈랑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이 있으실 건데요. 자, 질의응답에서는요. 자, 프랩 한번 기억을 하실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음, 첫 번째는 일단 주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요. 질의응답 혹은 뭐,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시다가 잊어버리실 때도 이 프랩을 써주실게요. 자 저희는 앞으로도 A제품은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R이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E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C랑 D사 둘다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앞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요. R하고 E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유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이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라는 거요것만 기억을 해주셔서 이에는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랩을 사용하면 요 일단 어 요점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이 명확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이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또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요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피칭 잘 구성을 하시고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투자자에게 잘 어필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